아 어. 역사 지식은 아 어. 과학 교육의 필수적니다 어. 그렇지 자 B 코스 이어서 왜냐하면 어 요거 받는 거죠 역사 지식은 네 왜냐하면 어 역사 지식은 역사 지식은 어이내이거각각 발전 어, 과학을 뭐할수 있게끔, understand. 아, 알아들을수 있게. 있게끔. 우리를, enable. 여기 찾아놨는데. 암기, 해야지 암기가, 아, 안 돼? 까먹었어? 암기 아, 아, 하는 걸 까먹었어요. 아이씨, 암기가 대중에 뭐, 뭐할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, enable. 아, 이거, 저희 하는. 학교 음. 단어네요. 네. 음, 그래요. 자 그래서 요거 해석 잘했어. 알아들을 수 그래서... 있게 하다. 과학을 음, 잘. 응 음. 그래요. 그래 역사 지식이 있으면 과학을 좀더잘더잘 이해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지. 응. 어. 우리 주변에. 어 어떤 환경? Physical and biological environment. 생 물질적 생물적. 어 물질적 생물적 환경에다가 과학이 우리한테 올줄 insult. 통찰력. 어! 통찰력을 주는 반면에 이렇게 가야죠. 여기서 whereas는 네. 반면에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 while 써도 돼요? 네. 어 while 써도 괜찮아. 꼭 whereas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. 동의어로 다 바꿔서 나온다니까? 네. 어,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. 동의어데 그지? 근데 이제요 지문만 다다 다 외웠던 애들은 살짝 단어만 바꿔. 동의어로 바꿔도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을 거지. 음, 네. 음,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. <목소리>